지금이 5시 반이거든요? 아침 5시 반? 미케비치 아침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5시 반인데. 보시면 은사람들 보이시죠? 이게,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 지금, 미케비치의 아침이 어떤지 궁금해서, 일찍 나와서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기도 사람이 엄청 많고요.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아직 해가 아직 안 떴죠. 지금 해가 지금 뜨고 있잖아요. 저녁이 아니라 새벽 아침에 해벽 아침.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줄 땡기고 있잖아요. 이거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네. 진짜 생각보다? 보면은 아직 새벽 5시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에도 사람이 엄청 많구나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요 물놀이 하는 분도 많구요 지금이 5시 반향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기 보이시면 바구니배 보이세요? 바구니배? 저 바구니배가 뭐냐면 그 수상 안전 가이드예요, 안전 가이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저기 선을 못 넘어가게 저분들이 이제 막아주시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네요. 오늘 파도도 좋고 오늘 좀 놀기도 딱 좋은 날씨네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일찍 나오나? 진짜 놀랍다 이런게 있어요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계속 파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지금 바로 땡기고 있는 거 거예요 저 그물에 있는 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팔거든요 저거 좀 사러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보시면은 여기는 수영 금지 구역이에요 수영, 수영 금지 구역이고요 저쪽은 수영 가능한 지역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물로 잡은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팔아요. 지금 제가 그거 좀파보려고 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쪽도 있고요. 이쪽도 있어요. 두개 그룹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뭔가 그물이 있긴 있는데, 한데... 뭔가, 아직 뭔가가 없네요. 저쪽 끝에 사람이도 있는데, 저쪽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이제 보면 해가 좀 많이 떴어요, 이제. 지금 여기 끝까지 왔는데 거의, 지금 저쪽 거기가 끝이거든요? 왔는데, 그, 뭐 수산물을 살수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네요.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저기 끝까지 갈 수는 없어서. 여기 이 끝까지 가수면될 여기 끝까지 가시면 될거같아 뒤에도 보면 사람이 있을 거아 이게 지금 새벽 5시, 지금 이제 한 40, 35분 됐어요. 나? 저쪽 끝에 다시 가봐야 되겠다 여기 아까 그물 이렇게 하던 곳인데, 오늘은 이제 물고기가 많이 없네. 이렇게 멸치 같은 물고기 밖에 없고, 오징어나 쭈꾸미 이런 건 없어요. 바로 여기서 직석에서 이렇게 팔거든요.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갈게요. Thank mm -hmm. you. 아, 저기 아침에 이제 해가 좀 중천이라서 가시는 분이 벌써 저렇게 많나봐요. 새벽 같이 놀고 가시네. 내일이네 리한테 수산물 사주기로 했는데 못탔어요 슈퍼가서 알아 사야되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나고요그 다음에 봐요